29일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49회 행운 요정 특집에서는 화밤의 행운권 라운드를 빛낸 역대 행운 요정들이 총출동합니다. 레전드 가수 현미, 웃음 유발자 조혜련, 때창국 보유자 박상철, 트롯 프린스 양지원, 트롯 신사 강진, 화밤 일대 행운 요정 류영채까지 화려한 게스트들이 등장합니다. 트로티바 별사랑은 화밤 녹화를 앞두고 성대 결절 진단을 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녹화 내내 대답조차 힘든 모습을 보일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던 별사랑. 하지만 역경을 극복하고 1대1 데스매치 무대에서는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의 진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최연소 출연자 11세 김태현과 최고령 출연자 86세 현미는 이날 세기의 대결을 펼칩니다. 현미는 아기 호랑이 김태현과의 대결에 앞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자 대성에서 큰 가수가 되라라며 따뜻한 덕담을 남기고 김태현을 안아주어 스튜디오를 훈훈하게 한다고 합니다. 75세의 나이 차를 뛰어넘은 역대급 한판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6년차 레전드 가수 현미는 패티김의 빛과 그림자를 열창하던 중 눈물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현미는 옛 동료들의 생각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백합니다. 은퇴한 패티긴, 고인이 된 최희준, 투병 중인 절친 한명숙 등 소중한 가요계 동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현미인데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무대에 설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현미의 소원은 95세까지 노래하는 것이라고 밝혀 모두를 뭉클하게 합니다. 뼈그우먼 조혜련은 화밤에서 대결 승리를 위해 웃음을 포기하겠다고 밝힙니다. 조혜련은 오늘 말년 휴가를 나온 우주를 위해 우승 상품을 꼭 받아야 한다며 이번 대결만큼은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뼛속까지 가득한 개그우먼의 끼를 참지 못하는데요. 뜻밖의 웃음 참기 챌린지가 벌어진 무대에서 조혜련은 과연 웃음을 참고 승리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입니다. 트로 신사 강진은 홍지윤과 불꽃 튀는 기선 제압을 벌입니다. 1대1 데스매치 너나와에서 트롯바비 홍지윤과 대결하게 된 강진은 확실한 기선 제압을 위해 오자 토크에 도전합니다. 그는 호기롭게 도전한 것과 달리 엉뚱한 내용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갑니다. 급기야 부모님 안부까지 묻는 무리수 토크 공격에 홍지윤은 물론 화밤 출연진은 폭소를 금치 못합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29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